자, 채팅창 제가 잠깐 볼게요. 예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다음 챕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자, 이제 알았어. 오케이. 알겠어. 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도 대충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내가 뭘할수 있는데 실제 좀 보여주세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데이터로 사실 치환시키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굉장히 진짜 우리 모든 세상이, 세상이 다 사실 데이터로 리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 레벨의 데이터가 있고요. 건축에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반, 랜드스케이프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트리얼, 인터랙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데이터가 존재해요. 를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디자인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어떤 메서돌로지를 적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건축은 공간이에요, 공간. 스페셜 데이터예요. 그러려면 스페셜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메모리가 있고요. 메모리로 계산한 것들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데 결국 이 메모리가 어떻게 공간을 레프젠테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되게 디스크릿한 공간과 되게, 아 어, 컨티니스한 공간들을 2D나 3D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갖고 프로세스 할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메소드로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메소드로지는 뒤에서 보실 이그앰플들이다 쓰인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프로덕트가 뭘까요 가장 비싼 프로덕트 자 이거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 이제 질문으로 드립니다 여기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 보세요 가장 비싼 프로덕트가 뭘까요 자동차 집뭘것 음, 같아요 여러분들 내 지금까지 힌트를 많이 드렸을 거요 아마 가장 비싼 프로덕트가 뭘까요 호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운영 체제용, 어, 데이터용, 프로덕트 프로덕트라고 하면 제품이에요, 제품. 운영 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마, 마치 뭐그 뭐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비싼 프로덕트는 이 정도면 이제 될것 같아요. 예, 플랫폼도 맞는 얘기죠. 예, 결국에는 구글의 검색 엔진 프로덕트거든요. 사실 지금의 구글이 있게 만든 거는 구글의 검색 엔진 때문에 그런 건데 구글의 검색 엔진 자체 가 프로덕트예요. 뭐, 페이스북도 프로덕트예요. 지금 페이스북도 페이스북도 굉장히 이렇게 비싼 회사잖아요. 그것도 그냥 프로덕트 하나 있는 거야.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예요. 가, 현실 세계로 없어, 없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아. 근데 근데 가상에 있어요. 근데 그 가상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프로덕트인 거죠. 예. 네. 결국에는 이렇게 뭐 아마존도 프로덕트죠. 아마존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서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 가장 비싼 프로덕트들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보시면은 u i x 하신 분 디자인 시스템에 디자인 뭐트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디자인 할 때는 픽셀은 몇으로 가자, 폰트는 몇으로 가자, 이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자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들 막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여러분 설계도면치듯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마치 뭐몇조몇 탕에 몇 있는 것처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회사 안에서 그 비싼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도 디자인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세돌로지가 있었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 있죠. 옵티마이제이션, 뭐 오르메이션이라든지 에이전트 베이스, 룰 베이스, 제너티브 디자인, 뭐인 액션, 뭐 여러 가지 그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전략들의 차이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이어업치차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던가 어떤 그 포지션 혹은 이 기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다.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이터레이티브 반복적인 프로세스 할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폴리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인데 두 가지 정책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마치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없고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정책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정책은 내가 이 디자인 솔루션을 풀고자 하는 나의 의도인 거예요. 명확한 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데이터 디자인이라는 어떤 이제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어 디지털, 아, 뭐죠. 그, 그, 그 컨퍼런스에서 워크샵 했을 때, 만들었던 이제 자료인데 이 포맷으로 일단 제가 예제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디어랩에서 이제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어 아까 얘기한 것 지금 이 그래프를 썼죠. 디스크리트한 정보예요. 도시는요. 디스크리트한 정보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압축될 수가 있거든요. 추, 추상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들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뭐 조경이 있다던가 햇볕이 진다던가 주변에 편의점이 어디 있다던가 여러가지 공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 정보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한 공간 공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야 어 여기는 그늘이 얼마큼 지고 비가 얼마큼 모일 수 있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편의점이 얼마큼 가깝고 소음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이 공간들에 이제 임베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구글에 가보면 여러분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커피숍 치게 되면 그런 서드플레이스가 나오거든요 그 서드플레이스를 집어넣고 내가 있는 지점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걸어서 과연 어떤 공간들이 갈수 있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페이퍼에 냈던 작업물인데 여러분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툴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영상을 간단하게 같이 보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들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버스턴 지역이고요. 그래서 각각 어떤 에어포트, 뭐 ATM기 이런 매핑들을 하고, 그래서 매핑된 것들을 제가 여섯 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각각 도시 지역의 데이터들 나눈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로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 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컨티뉴스한 데이터 예를 들면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 한 지점만 위험할까요? 아니겠죠 이이 디스트릭트 자체가 이렇게 위험해지겠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데이터도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갖고 인터폴레이트 해 가지고 공간에다 다시 또 데이터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 할수 있는 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몇분몇분 몇분 거리에 어, 어떤 공간들이 액세스블 어, 하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복셀라이즈 시켜 가지고 데이터레이어들을 이제 플라틴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막판에 리졸트만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버드 스퀘어랑 어, MIT 빌딩 7이나 캔다 스테이션이멜매스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푸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서슬리티라든지 어미니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즈를 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홍대를 콱쿡 이, 이 시스템으로 홍대를 레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겠죠 신촌을 레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겠죠 예 네, 이런 것처럼 도시를 캐릭터라이즈 할수 있다 어떻게? 데이터의 프레임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 도시 어날리시스 했던 건데, 재밌는 것, 작업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 스트트뷰 같은 거 아시죠? 구글 스트트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보스턴 지역을 픽셀라이즈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붙이는 거죠. 360도.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그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미지 데이터를요.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야 숫자 데이터를 바꿨다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하죠? 계산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컴퓨트 할수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테이션으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와 가지고 코릴레이션들을 확인하는 왜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요 그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좀 많이 갖고 있을 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음, 이것도 넘어갈게요. 어,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그 서울로, 서울로 했을 때그 엑시비션에 같이 이제 우리 그 i i t 의그 김동세 교수님이랑 같이 작업한 건데 이거는 하이라인이랑 서울로가 오픈했을 때 그때 오픈한 지한달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것도 세먼트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하이라인이랑 그 서울로랑 비교를 했어요.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나오고 과연 어떤 게코 릴레이트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것들을 건물을 발주를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과연 이게 그바트머으로 여기에 온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과연 어떤 게 릴레이트했고 어떤 게 릴레이트하지 않았나 이게 성공적인 것인지 아닌지 약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도시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글자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 했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디시전 메이킹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그 네트워크 아나이시스, 그 워크샵 했을 때 이제 썼던, 이제 개발했던 플러그인이기도 한데요.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도시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정령화, 정성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인베드 시킬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까도 우리 그 첫번에 봤던 부분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 떤 네트워크들.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고, 동선도 마찬가지죠. 건물 안 동선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최적화를 안 시키다도 그 안에 과연 어떤 이제 그 비헤비어가 일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트래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네트워크 아나이시스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렉처했던 시리즈가 다 비디오로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던 툴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각각의 이센츄얼티어나이시스랑 액세서빌리티 어나이시스 같이 작업했던 그 우정현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툴을 개발한 어 예입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프로치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버드 건축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논문으로 쓴 건데 결국에는 3차원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볼수 있냐. 저는 여기서 생각했던 게 결국 뭐냐면은 에더로 봤거든요. 크리에이티브는 에더다 그리고 이게 그 데, 데니스 하사비스, 그니까 러 지금 알파고를 만드신 그, 그 딥마인드. 그분도 박사 논문에서 뇌과학으로 박사 논문을 했을 때, 어, 창조력이 기억력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 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결국 기억력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에 기반했는데 그것들이 과거의 것을 고대로 듀플리케이트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창조력이 아니죠. 그냥 카피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 보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근데 이 돌연변이가 봤을 때 어, 뭐야가 아니라 어? 이쁘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중에서도 어떤 좀 이렇게 어, 봤을 때 인간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에러. 결국 인간이 창의력을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이제 삼천 오브젝트를 트레닝했어요서 특별히 복셀라이스된 방법들을 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우리가 리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오메트리 브랜딩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지오메트리들을, 어, 트레이닝을 시키고, 화, 활용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결국에는 어떻게 픽셀레드 시킬 거냐,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거냐, 어떻게 리조트를 볼 거냐. 그래서 처음에 했던, 했던 게 이제 라스터라이이션이라고 해서, 지오메트리는 사실 다 벡터잖아요. 어떤 맵쉬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네들을, 다 비트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사람의 얼굴 찍듯이 오브젝트의 들 파사드를 다 찍는 거예요 다 레코드를 하는 거야 특별히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들을 다 자르거나 파사드를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어, 나온 오브젝트들을 다시 리빌드 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무스 리팩트 집어넣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집어넣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아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이 지금 G넷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팔걸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튀어나온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이런 그 깊이 이 스케치를 넣으면 깊이감을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켰다. 그 센스를 이해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디스커버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오메트리들을 어 리빌드를 하고요. 리빌드 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를 제가 제, 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면 어 여기에 맞는 가장 피팅된 오브젝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턴 시켜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리턴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랭킹을 정하는 거야. 내가 그렸던 것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믹스 시키는 거야. 어차피 이거 다프로바빌리티로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엑시비션할 수 있는 거죠. 예. 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이제 머신에 서 제너럭된 체어들 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었어 이때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어디였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디벨로퍼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해진 사이트 그 바운드리에서 맥시멈 카팍,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킹할수 있는 거를 맥시멈으로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옵티마이저이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이후, 이후로 18년, 19년 이막 오토데스크에서도 막, 막 여러가지 비슷한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먼저 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리드 옵티마이저를 통해가지고,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 녹색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녹색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남색 요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파라메터를 익스플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얼마큼의 길이에 얼마큼이 합당되는 모를 필터해서 딱그 옵션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 주고요. 디벨로퍼들에게는 딱 피팅 바로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죠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결국에 여기에서 제공, 여기서 만들어낸 데이터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받은 데이터는 없어요. 사이트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데이터를 생성함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피팅되면서 우리가 최적화시켜져 나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어, 넘어갈 게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 오티마이즈이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어,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천장이 있어. 천장이 있고 내가 거기다가 최소한의 기둥으로 이 천장을 다 서포트 하고 싶어요 자 이런 룰이 있어 제가 지금 사실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 할때 이게 다 코딩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했어요 가장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을 때이 기둥을 잘 서포트 할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리고 동시에 있다가 파티클들이 나오거든요 파티클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둥은 밀어내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이니셜라이즈를 어, 하고요. 이니셜라이즈가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제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둥도 밀고 사람도 밀고 사람은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일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뿌개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탈신을 돌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가 인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만년 정도 줘야 되는 대국을 한달 한 안에 딱둠으로서 그게 됐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터레이션을요, 돌려요. 어, 얼마큼 돌리냐면은, 막한 한 1조번을 돌려. 1조번을 돌린 다음에 거기서 또 랭킹을 추리고 치료해가지고 가장 옵티마한 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 시스템을 누가 디자인하냐?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창조력인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에서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페일 했죠. 트라일 잭 하고요.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계속, 아, 이거는 이제 피팅이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피팅이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룰을 줘봐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멀티플 스타딩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 스타딩 포인트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점점 좀 가혹하게 한번 가봅시다. 어, 요번에는 여기는 이제, 피, 픽스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 보이드 공간도 있어요. 보이드 공간 같은 경우는 피해 가야겠죠. 무조건. 기둥도 못 들어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츄에이션들을 만들면서, 과연 내 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디자인, 어떤 이케이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웨이 값이 가장,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곳에는 더 티크니스를 두껍게 줘가지고, 어, 더 이제, 그,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플 스트럭처로 그냥 간단하게, 그, 패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오토메이션이죠. 다 스크립팅을 짤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일일이 손으로 하지 말고, 컴퓨터 시키고, 우린 나가서 놀자. <웃음> 네. 그래서 레이저 커터를 해가지고 이거 디지털 머커까지 어,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사실 그 GSD 어, 뒷뜰인데요. 이이 여기 이, 이 파스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여기를 다니는 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둥 옵티마이제션 했을 때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넬로 다운에 들어가면 결국 건축은요. 결국 프로덕트는요? 제가 얘기한 프로덕트는 어떤 어떤 이런 제품 프로덕트는 결국에는 지오메트리에요 지오메트리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진짜 어, 코딩의 신이어도 지오메트리를 이해 못하고 지오메트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디자인랭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코딩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오메트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오메트리 그 지오메트리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알다시피 벡터도 있고요. 벡터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죠. 뭐 라인들도 있고요. 라인이 뭐 이런 폴리 라인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왜냐하면 사실 지오메트리 어떻게 보면 full of d 거든요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 결국. 그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 구조로 도위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다이나믹스 유튜트 같은 거 볼까요? 그고 어떤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지오메트들의 특징들을 정해놓고요.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그그 그 오브젝트를 피팅해 나가는 것들이죠. 아 어, 이거 뭐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할때 결국에는 이 지금 이게 단국명이냐 어 복국명이냐 알아야 페브리케이션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커브도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한 데이, 어, 원하는 디자인할수 있다. 잘 알아야 된다. 특별히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들인데 어쨌든 뭐 포지셔닝 같은 거 옵티마이제이션도 할수 있고요 뭐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수로할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다이나믹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 시뮬레이션들을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특별히 뭐 스프링 모델이라든지 복셀 쉐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 아까는 봤다고 아까 지오메트리 라고 친다면 이제 랜드스캡도 사실 프로브데일하죠 랜드스케이프도 제가 처음에 컴퓨테이션 할때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이제, 저 어, 영역인데, 여러분들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냐는 도메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건축 디자이너니까 인다 이걸 건축에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지금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이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어,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거 툴을 개발할 때 랜드스킵 하는 분들이 많이 개발했는데 랜드스킵 같은 거할 경우에는 그 pH 레벨, 그다음에 소일드 템프니스, 그러니까 물이 얼마큼 있냐? 땅이 얼마큼 딱딱하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식물들이 얼마큼 자랄 수 있냐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물이 있을 경우에 pH 레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파라메터라이즈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나무가 얼마큼 자라는지, 얼마큼 죽는지 이런 것들도 룰 베이스로 트래킹 할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그 재밌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컴퓨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속도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니까 1년 동안 태양을 돌려서 특정 시간 안에 햇빛이 얼마큼 노출되는지 제가 복셀라이즈 시킨 거예요. 자, 이 공간을 보게 되면 은 예를 들면 은 여러분들 내가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 같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퍼센트는 얼마큼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룰들이 있다고 친, 친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결국에 다 뉴머리컬리 디파인하고 거기에 이제 랜드를 디파인했으면 거기 안에 랜드 오브젝트가 들어가겠죠. 뭐 나무라든지 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플로브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어, 프로세싱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스 플러그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뭐 포토샵에서 할수 있는 어, 필터라든지, 뭐 딥러닝에서 쓰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것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가 GIS 컴페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리모트 센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게끔 크라우스 오퍼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맵핑. 맵핑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실 맵핑도 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제 건축이라든지 요즘 같은 그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오 포지션을 가질 경우에 인텔리전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맵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머징 리조트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트레이싱 트레이싱은 여기에 뭐가 있네? 적어놓고 여기에 적어 있네? 적어놓고 이건 트레이싱이에요 1대1로 카피하는 거야 근데 맵핑은 이런 트레이싱 된 것들이 모여서 뭐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냐 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워크샵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비디오 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놨, 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패브리케이션도 중요하죠. 패브리케이션도 데이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버클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툴인데 어, 그땐 스트립, 어떤 지오메트리에서 스트립을 스트립 타일을 다 하는 거예요. 스트립을 다 뜯어내가지고 언폴드해서 결국에는 이제 퍼포레이션 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밴딩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다 컴퓨테이션으로 요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다 컴퓨테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뭐 칸가루 같은 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레이션 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크띠게 되면 이제 레이어까지 나오죠. 이런 이런 오토메이션을 다 코딩으로 만들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이런 리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패브리케이션도 결국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피지컬 지오메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그레이저컬러라든지 어떤 그, 그 패브리케이션 툴이 있다고 치면 어떤 데이터를 인젝트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디지털 먹업 이래서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 패턴들 우리가 음, 엉덩이로 깔고 앉았을 때그그 그, 그 하중이 하중의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로봇으로 이렇게 위빙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파라사이트 체어 그래서 이렇게 기둥에다 후업 해가지고 할수 있는 체어인데 이렇게 디지털 마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 렌더링이에요 다 렌더링 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부탁했죠 아, 의자 있는, 좀 해, 있는 것처럼 해봐 이거 만들기에는 마감시간이 못하니까 렌더링을 걸자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GSD 있을 때 그서 어, 치 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머트리얼이 이렇게 물에 닿으면 스웰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썸션이 뭐냐면 해가 비쳤을 때 스웰 되는 거고 해가 이제 이렇게 썬라이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어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같이 있었고요. 팀원들 네임을 제, 아, 이름을 저기 있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어, 이것들이 얼마큼까지 스웰되고 어디 지점에서 파괴가 되는지를 하고 파괴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듈들이 있고요. 이런 모듈들이 이렇게 스웰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브레이크가 되더라. 어?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더라.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홈들을 이런 것들을 파줬 가지고 스웰되기 전에 붙여주는 거죠. 그런 스페이스를 남겨두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스umption을 가져놓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태양이 비치는 곳은 스웰 되니까 그 부분만 이제 블록하게 올라서 태양을 차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 위쪽은 태양이 안 들어오니까 여전히 얇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리스로 할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셀렉티브한 그 스웰을 함으로써 어 차양을할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결국에는 보면은 어떤 그리지드 바디가 있고 소프트 바디가 있고요 소프트 바디가 스웰하는 웨 거죠 결국에는 네. 어, 이런 식의 어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 지금 랭스가 길어지죠 길어지는 거스웨웰라는 거랑 레시오를 이제 파라메트라이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스웰 웨 됐을 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제가 아까 초창기에 보여주는 픽셀 맵을 다 깔아놔가지고 태양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어, 퍼센티지로 확인을 하는 거죠. 과연 몇 퍼센트 때 얼마큼의 태양이 들어오냐 이런 식의 파라미터를 이에서다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전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죠. 계속 생성하고 계속 이 데이터를 뭔가 판단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어 머티리얼, 그러니까 피지컬 머티리얼에서 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 디자인에 접목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것도 넘어갈게요. 어... 이것도 넘어가고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한 거거든요. 스탠드올론으로 개발된 어떤 이런 인터랙션 툴이라든지 아까 봤던 어떤 그런 그 키넥트 이용해서 만든 이런 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데모들이 있으니까 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만들, 만들 수 있구나. 한 개의 디자인은 디자인 나올 때마다 두 개, 세개의 소프트웨어가 나오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번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냐면 나 스스로가 지식을 누적시키는 거야. 거인의 위, 어깨 위에 계속 올라서는 거야 내가. 그래야 그래, 그래야 소프트웨어 파워가 생기거든요. 매번 디지, 전 디자인을 항상 싫었던 게 그거야. 항상 간의 수공업이고 한번 하면 끝이야. 안 돌아본단 말이야. 근데 그면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또 소프트웨어 파워의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데모 리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컴퓨테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모아놓은 데모 일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딩 에너지 쪽 에너지도 보면 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추럴 벤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로이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줬을 때 과연 어떻게 얘들이그 이제 어, 공기가 이제 벤틀레이션이 잘 되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할수 있다 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관점도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점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런 파티클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 버클리 있을 때 마크 디스스였는데 결국에는 여기 그 마켓 스트리트랑 피어에 있는 어떤 그 파스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그 파리크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스테틱 에어리어랑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빌로스틱, 그러니까 속도에 맞춰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부분이 노란색인 거고요그 다음에 빌로스티가 높은 되게 다이나믹한 공간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도감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어, 이것도 보시죠. 그래서 결국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맵핑부터 시작을 했어요. 맵핑은 결국 이 도시 데이터를 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GIS 데이터를 맵핑을 했고요. 데이터 맵핑에서한 다음에 이제 어떤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프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걸 했고요. 프리면 이제 공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 본 사이트에서 지금 아까 보이,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한테 에이전베이스 어떤 그이터에이션을 돌려가지고 파스를 제너레이드 시켰고요. 이게 지금 다 프로세스거든요. 맵핑했고 디자인 에이전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파라미터를 돌린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좋을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거죠, 모듈. 자, 여기 이제 모듈 들어가죠. 그래서 스케일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은 그 파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변에 어떤 저 환경과 일을 하게 만든 거고, 그 룰들을 갖고 여러 사이트에 적용하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광화문이에요, 여러분들, 광화문. 여기 이순신 장군 서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어, 서울시청 가는 길이고, 여기에 컨텍스트를 넣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된다. 이건 주변 패라멘트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거겠죠. 여기 마켓 스트트인데 이게 첫 번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그페더스트링 어떤 그걸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스케일 2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어떤 이 어떤 그 파블릭 스페이스를, 프라이벳 파블릭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드스케일들이 어그라게 됐을 때는 이제 메가스톡처로 해가지고 거기 아까 봤던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라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 겨울부터 여름까지 썬파스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썬파스에 맞춰가지고 이 디스트리뷰션 라지를 잡았죠. 네. 그래서 스케일 1, 2, 3가 이렇게 이렇게 제너럴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든 프로세스를 어프로치하는 게 이제 어, 저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코딩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든 어떤 플러그인들이에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래서 어, 이것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하, 하나은행 제가 작업했던 건데 이거를 다시 보시고 다시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건물들을 다 감싸고 최대한 먼지 안내게 이런 모듈들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얘는 치고 나감면 위에 올라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가 완료될 거다 이거 할 때도 제가 다 스크립트를 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를 아니까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짠 거죠 이런 식으로 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요약 한번 할게요 어 컴퓨테이션은 사실 디자인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 데이터의 프레임으로 봤고요. GIS나 어반, 그다음에 뭐 인바운먼트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 에 건축적인 데이터라든지 뭐 패브리케이션, 뭐 VRAR. 사실 설명은 안드렸는데 v r a r 이라그그 인터랙션 그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많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어떤 디자인 엔지니어링 키워드가 여기 있고요. 제가 썼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들, 코딩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pdf 드리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어, 이거 비디오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pdf 도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그냥 먼저 드릴게요 제가 다 하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은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은 이대성 교수님 어때요 넌스톱으로 쭉 끌고 갈까요 아니면? 한 학생분들 힘드시면 한 5분, 10분 정도 아, 예. 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서 10분만 네. 쉬었다 할까요?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지금 4시 밤, 뭐 4시 15분? 아니, 4시 23분이니까 35분? 네, 35분 좋습니다. 네, 4시 35분에 이남주 선생님도 조금 쉬시고 네. 학생도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한번하 갑시다. 근 네. 네, 일단 어, 되게 흥미로운 작업을 너무 많이 봐서 학생들도 뭔가 대단히 와, 저거 내가 좀 해서 뭐 공학 쪽이 됐든 설계 쪽이 됐든 좀쓸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뭐 아까 환경 분석에 관한 것들, 뭐, 뭐 파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로직들 자기가, 이게, 이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하는 걸 실제로 만들어주는 툴들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대단히 좀 고차원적인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을 하려면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면 더 편하겠죠. 빠르고. 맞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어. 10분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녹화도 잠깐 끌게요. 네.